뭐 하시나요? 선생님 선생나 진실의 마늘이야 이거. 까, 아, 어머 아, 까줘, 응. 엄마 까 줘. 잠깐 달고 눈 감어. 맵다고 울지 않게안 울거면 주고 한 먹어보고. 안울 거야. 어. 자꾸만. 아, <웃음> 어떤 맛이야, 페리야? 에너 맵잖아. 안 매워. <웃음> 아, 우리 그니까. 착관이 많이 했나 보다. 뭐였지? 착한 일하고 뭐 했지? 착관이 한거뭐 있어? 음. 응. 나 응. 친구한테한 유치원을 봐 이거를 미안하라고 해도 아 그랬어 맛어 응. <웃음> <웃음> 맛있어 아뇨 아 진짜 응. 착한 애네 엄마 그래 우리, 우리 애들은 착한 아이들이구나 느낌도 안 나면서 느낌도 <웃음> 안 나면서 <웃음> 사실 이거는 과일이야, 과일. 알 아, 나도 알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, 아, 아, 아, 오. 아, 아, 아, 힘들다 니까또넘어갔까나 같은. 이거 좀. 나도. 나나 속도를 좀더 내봐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랩잡 잡아? <웃음> 기술자자 자시19 석기 시대 까지 대학 어? 대학병. 병원? 원원원 <웃음> 원, 원... 뭐 이먹어냐원 어, 어, <웃음> <웃음> 이름표 시간. 간디 맛이 뭐야? 변신 변신하고 싶어, 이게? 변신하고 싶어? 변신!